안녕하세요. 구미해원당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집 빨리 빼는 비방, 그리고 재물을 세지 않게 하는 비방 그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비방이라 함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모시는 우리 제자들이 가지는 비방은 신의 힘과 모시는 신령님의 원력과 도수를 같이 가진다고 봅니다. 비방은 잘 알고 사용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크게 독이 될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등전운을 올리고 재물이 세지 않게 하는 비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돈이 돈을 부른다고 하죠. 지갑에 현금을 꼭 넣어 다닙니다. 어, 넣어 다니는 금액으로는 다섯 장이 제일 좋은데요. 요새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어, 지갑 안에 현금 지폐를 꼭 넣어 다님으로써 돈을 부를 수 있는 보군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 중에 다섯 장을 추천드립니다. 어,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 구분 짓지 않고 지폐 다섯 장을 지갑 안에 소지하고 다닙니다. 지폐 다섯 장꼭 기억하시고 지갑에 소지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서 할수 있는 비방인데요. 어,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계신데요. 어, 쌀독이나 불이나 물 모두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주방을 늘 청결히 유지하고 주방의 싱크대 안쪽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둡니다. 어, 주신을 대우하고 주방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돼요. 세 번째로는 어, 주방 쌀독을 두고 그리고 쌀독 안에 쌀을 그득히 채우면 제일 좋은데요. 쌀은 무속에서 돈이나 명예, 또 명을 의미하므로 주방 안에 쌀을 그득히 채움으로써 재물이 들어오는 운을 상승시킨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리 요새는 간편하고 쉬운 인스턴트 음식들이 많고 또 햇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부엌에서는 밥 냄새가 꼭 나야 된다고 봐요. 꼭 주방에서 자꾸 음식을 하시고 밥 냄새가 나는 기운을 자꾸 들이셔야 주방에 계시는 신도 움직이면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이나 위험한 도구 그런 것들은 다 싱크대 안쪽에 보관을 합니다. 칼이나 이런 위험한 도구들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반하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싱크대 안쪽에 꼭 보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데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제가 알려드린 세가지 비방을 해보시고 금전운도 올리고 또 재물도 세지 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집 빨리 빼는 비방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요 집을 빨리 빼는 비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현관문 입구가 되겠는데요 입구에는 주신이라고 하는 무서운 신이 있는데요 현관을 지키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 어, 이 신은 더럽고 지저분한 걸 제일 싫어하고 모든 기운이 오고 가는 입구가 깨끗해야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묵은 기운은 나간다고 주신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지방 또는 문틈에도 신이 계시는데요. 음, 옛말에 문지방에도 앉지 말라고 하죠. 문지방에도 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 문틈 사이에 소금을 한 꼬집씩 넣어둬요. 만약에 문틈이 없는 곳에 살고 계시다면 종이컵에 소금을 한 꼬집씩 넣고 닫는 문 뒤에다가 종이컵을 세워 두면 되는데요 이 비방은 집을 내놓고 일주일 안에 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유지하다가 치워 주시면 돼요 소금 자체는 방안 자체의 기운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나쁜 거는 물리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에게도 기운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집도 집안의 기운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것들을 정리해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 1월 선녀의 비법 뭐냐면 우리 집 주소를 한지 같은 종이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적은 뒤에 사거리에 가서 태웁니다 음, 내가 이 집을 이제 그만 살고 싶고 바꾸고 싶으니 여기서 나는 떠나겠다 하는 하늘에 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태움으로써 이 자리에서 나는 이제 그만 나가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주는 선녀의 비방이에요. 이렇게 비방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내게 맞는 비방이 더큰 효과를 내요. 집안 환경을 일단 전환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반기를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요. 음. 자, 자 이렇게 해서 오고 가는 기운의 동서남북에 문을 열어서 기운을 정화시키고 나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